모두 썩을 놓은 상추를 냉장고에다 저장을 하면 얼마나 오래간나 한번 저장을 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나요? 여기부터? 15일은 이상 가죠. 냉장, 냉장에다. 냉장 그때 그 안에 다 먹어서 뭐 15일 이상은 한 달까지는 갈까 한다. 아, 한, 한 달까지는 한 달까지는 산책 산책 어딘가? 는안 네, 네, 네. 닦아서 비봉이다밀봉에 넣어놓으면. 아. 지금 한달 넘게 아, 상추를 보관했다가 지금 막 꺼냈는데요 내용물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추, 이게 지금 음, 음. 어제 땅했는데 엄청 큰 거예요 상추 자체가 어제 어제 땅거거든 이게 아니 어제 땄는데 바로 이렇게 또 금방 커졌어요? 네 어제 땅 상추가 이렇게 크니? <웃음> 와 순간 땅는데 따는 금방, 금방 이렇게 커지네? 응. 이야 상추가 좀 두꺼운, 두꺼운 거 같아요. 같아. 네 두꺼워요. 오, 기존상태보다좀 두꺼워 보여요, 이게. 오. 모도상 가고, 살충제는 한번 였어요 살충제. 오. 예. 무농약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엄청 어려워요, 무농약은. 농사 자체가. 음. 예. 돈덜 받고, 나는 전농약 무농약이 아니라 전농약 전홍약으로. 어, 예. 근데 예. 예.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뭐. 예. 어. 그럼 잔류 나오면 못팔아먹 어차피 어차피 전용량이에요 잔류가 안 나오니까 농사가 지금 10년쯤에서 잔류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상추하우스는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50동 50동이요? 예. 야 그럼 매출이 어마어마하겠어요? 별로 안 해요 5억밖에 안돼 <웃음> <웃음> 5억에, 5억에서 4억 나가고 1억 남아요 인 이게 다클 때까지 모조작를 뿌렸으니까 더 따봐야지. 이제. 그러면 한번이더 따지나 들 따지나 그걸 알죠. 음. 현재는 너무 잘 큰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이 좋다는 거. 상추가 다 네. 상추밭에 땅구자를 몇개 넣으신 거예요? 이거 200평인데 다섯 개 넣습니다. 그 땅구자를 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금 너무 커서 안 좋네요. 너무 커서 안 좋다고요? 예. 네. 빨리 커지 아니, 밑장에 엄청 잘 커요. 얼마나 더 빨리 커요? 아니, 그렇게 차이는 안 나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빨라지는 거죠. 아, 일주일마다 하루 정도 빨라지니까? 그렇게 이제 모둣싹은 얼마나 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관주로 한번 하고, 네. 두 동에 한 병씩 관주로 하고, 연매시비 50cc 타가지고 연매시비로 하고, 두 번. 음, 연매시비몇시 간격? 아, 한, 8일. 8일 간격은 두번 하시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한 번도 안한 거예요. 아무 약도. 현재 병이 없어요. 이거 지금 좋아요. 상추 엄청 좋은 거야 이거. 모두 싹을 넣 상추를 냉장고에다 저장을 하면 얼마나 오래간나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지금 한달 넘게 아, 상추를 보관했다가 지금 막 꺼냈는데요. 내용물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그 시가 2018년 5월 17일 날짜 연도를 제가 잘못 써가지고 2019년인데 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6월 17일, 7월 17일, 오늘이 7월 7월 6일이니까요. 7월 6일 거진 한 50일 오비션 데스트는데 상추의 상태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상추의 상태가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네. 먹어도 될것 같은데 오. 상추의 맛이 그대로 나네요 무르거나 약간 약간 색깔이 약간 약간 노려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추 갖고 있는 이 탱탱함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모두 싹을 뿌린 이 상추가 한달 넘게 50일 동안도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야, 상추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야. 자, 요거는 어, 기념으로 저희가 키우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났지만 생생한 상추를 거북이들한테 줘보겠습니다. 자, 먹어라, 얘들아. 먹어라. 먹어라. 네, 거북이들 옵니다. 50일이 지난 상추를 지금 거북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역시, 거북이들도 맛을 안 해요.